자, 삼진강에서 온 버꿀입니다. 오우. 가격은 10kg 예, 한박 10kg 72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오, 한에서 먹을 만큼만 좀 찌고, 예. 음, 아마 좀 두어 개는 생으로 먹고. 예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이게 여러분들 민물에서 나오는 굴, 버굴입니다 오우... 물 떨어지는 거봐요건찐 거고, 요건 이제 안찐거 어. 자, 여러분들 어 미리 알려드리는데 지금 뭐 생으로, 선도가 좋은 건 생으로 드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어벚클은 익혀서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. 선도가 좋은 건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,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생으로 먹는 걸좀 보고 싶어하실까봐 제가 생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돈가스도안 먹는 잡사집이 근데 왜이돈가스 칼인지 궁금하죠 시 여러분들. 이거 굴까 먹는 거, 굴까 먹는 거 전용입니다. 실제입니다. 이렇게 넣어서 칼을. 오, 됐다! Finally! 이야! Yeah. 이야! 요걸 또 그냥 먹을 순 없죠, 또. 소주 한잔 하면서 먹어야죠. 아, 오늘은 너다! 입세주로. 이건 조금 민물고기가 좀 싱거워요. 그래서 척장 살짝 이제 좀 힘을 좀 빌려줘야 돼요. 쏴, 쏴, 쏴. 관자 있는 쪽을 뚫어준 다음에 입으로 들어갑니다. 오, 이거 안 싱겁다! 살짝 짭짤함이 있네? 우와! 우와! 와, 제대로 술도둑인데, 이거. 와. 기가 막힌네 진짜. 와! 와, 이거 생으로 몇개더 먹고. 아니, 재작년 5월인가 해가지고 먹었을 때는 좀 약간 탐사먹어 싱거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, 아, 이거 전혀 안 그렇네? 까는 게좀 고생스럽긴 하네요. 우와. 자, 살고 재롭네요. 초장 없이 이번에 그냥 먹어볼게요. 사사사. 아... 이 오바 오바가 아니에요. 진짜 이거 오바가 아니라 하... 하... 어떤 거 바다굴이 굴 냄이 확 나면서 짭조름한 맛이 팍 들어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뒤에 은은하게 짭조름함이 조금 있어요. 바다굴보다 덜 짜요, 확실히. 그냥 우리가 바다에서 먹은 조그만 굴을 단순히 이제 키워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. 뭐 부드러운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유의 굴 향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 되진 않아요 네. 굴 향은 조금 적긴 적은데 입에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쫙 빨려 들어와가지고 그 씹히는 게부드러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은은하게 오는 그 짭짤함이 탁 입안에 퍼지면서 다른 거 아무 양념도 필요 없어요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 생으로 먹는 거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와. 하지만 웬만하면 선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으로 드시지 말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 아무래도 민물과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쪄서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 여러분 야 이건 이건 부메랑이야, 구리야. <웃음> 이거 거의 내 신발 사이즈 비슷한데? <웃음> 어, 여러분 봐봐요. <웃음> 엄지발가락. 야, 이건 신발 깔창 같아. 야, 이거. 야, 이거 먹고. 혹시 그 저기 깔창 필요하신 분, 키높이 깔창 필요하신 분. 자. <웃음> 오. 빼고. 아, 조금, 껍질 크기에 비해서 알맹이가 요거는 막 느낌있게 막 실하진 않다. 자, 예. 아, 그래도 상당히 큰 크기에요. 쏴쏴쏴. 예. 야, 짭짤한 게 너무 좋은데 자, 저번에 먹었던 그 벗굴은 좀 심심했어요 사실 계절이나 철 따라서 약간 다른가봐요 음. 저번에 먹었던 거는 조금 심심했거든요 이건 음. 딱 적절하게 간도 잘 돼있고 아, 기가 막힌데요 어? 뒤에 잠깐만 이야 여기 뒤에 조그만데 여기도 좀 있나? 뭐가? 뭔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음 라이타이드. 어, 이게 알맹이가 좀 부족했던 게여 뒤쪽에 보니까 이거 알이 조그맣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. 굴 향이 좀 나네요. 어. 아 진짜 이거 오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. 야, 진짜. 야 이거 진짜 무슨 화석 같아요 화석. 청춘 <웃음> 사이 무슨 화석 같네. 어, 한짝이 칼을 안으로 넣어줘 가지고. 어. 이것도 안쪽까지. 이것도 좀 요령이 생기네요 하다 보니까 한쪽 안쪽에 살짝. 위쪽 보면, 여기 이쪽에 관자 있는 쪽을 살짝 좀 걷어내주면, 생각보다 금방 열리네요, 빨리. 이렇게 해가지고, 빵. 아. 아. 여러분, 옛날에, 나 때는 말이야? 같은 얘기가 있지만, 여러분들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? 그, 주전자에다가 이제 물 끓여가지고 물 먹거나, 어 주전자 자체를 물병으로 쓸 때가 많았어요. 음. 컵이 없어가지고 먹기 귀찮으면, 주전자 뚜껑에다가 물딱 부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. 예. 아. 아 여러분 진짜 이 봄에 나오는 해산물들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많네요 얼마 전에 알베게 주꾸미 거의 벚굴 아 진짜 조금 나. 다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아까 이거 처음 초반에 소개 때 벚굴이 어떤 거 같다 벚굴이라고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섬진강 유역 쪽에서 강네 예, 강굴이요 강굴 예.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쪽에서 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굴인데 하동 광양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. 아, 진짜 여러분들, 훌륭합니다. 큰거 하나 또 까봅시다, 여러분들. 아. 좀, 뭐, 과대포장이 없진 않아요, 여러분들? 네. 이 목걸이 장점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과대포장이, 어, 약간, 어, 질소과자급에, 한 번씩 과대포장급에, 그것도, 아. 이런 건 조금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. 예. 쏴, 쏴, 쏴. 음 어, 이건 좀 짜다 다른 건 적당히 간이 잘 들어있었는데 이건 좀 짜네 음. 이거 좀 당황스러운 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먹었던 벚구로 5월달에 먹었던 벚구는 되게 심심했거든요 어 이건 좀짭짤하짤하면 되게 많이 음. 가끔 하나씩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는 좀 짜고 맛도 싹 별로네요 네. 방금 거보다 이게 하리더 커요 <웃음> 방금 것보다 이게 알이 더 커요. 어? 역시 사람은 어, 등치만 보고 모릅니다. 저는 안 그래요. 음. 저는 등치에 맞게 몸이 설계돼 있어서 어, 저는 안 그렇습니다. 사사 사. 아 음. 아 어, 이거는 사실 염도도 좋고 야 이런 복불복이 또 있네 무조건 껍데기 다 크다고 좋진 않아요 요만한 껍데기 하면 정말 맛있고 실한 알맹이가 나오네요 음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부메랑 한번 까봅시다 이 부메랑 예. 자 이제 예상이라면 이렇게 요게 예. 그러다 요만큼은 차 있어야 되는데 어, 다른 작은 골들은 되게 좀잘차 있었는데 야야놓자보자확 버려 잠깐만 칼 대자마자 이거 위로 쓱 올라가는 게 이게 야 아...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.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어, 쏘쏘 어. 길이는 좀 돼요 예, 길이는 좀 되는데 두께가 좀 아쉽긴 하네 사사사 예. 아음 맛은 나쁘잖아요 음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큰 것들이 좀 짭짜름하다 되게 맨 처음 본건 살짝 짐심함을좀채워주는 정도의 염도였었는데 어 이거, 방금 이것도 약간 좀 짭짜름하네 그래어 아,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녀석을 한번 까 볼까요 음... 사사사 음, 음. 음. 아... 아그럼분들 오늘 벚골 진짜 만족스럽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조금 실망스러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생으로 먹어도 좀 괜찮고 맛있었고 찐 것도 진짜 어떤 거는 삼삼하게 좀 맛있었고 근데 약간 이거 기복은 좀 있어요 어떤 거좀짭짤한 것도 있고 음. 기복이 조금 있는 건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아그 외에 모든 대다수의 골드리나 이런 게 생으로 먹을 때도 그렇고 쪄서 먹을 때도 그렇고 만족함이 더 많지 않았나 아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.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히 추천할 만한 메뉴인 것도 분명하고요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